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.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1항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. 제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 제100조 주물 종물 제1항.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. 제2항.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. 제101조. 천연과실, 법정과실 제1항.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치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 제2항.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.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항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치할 권리자에게 속한다. 제2항 법정과실은 수치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.